안녕하세요. DBR 읽어주는 남자들의 안경민입니다. 김남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동화비술 리뷰 297호입니다. 어,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위한 기술 투자 혁신 전략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티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시사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들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어려울수록 혁신에 투자하셔야 된다. 전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저희 큰 애가 고등학생이거든요. 지금 5개월째 학교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애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이런 상황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를 가든 안 가든 열심히 공부 늘 하는 거죠. 근데 공부 평소에 잘안 하던 애들은 어? 학교도 안 가네? 그러니까 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위기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학교를 나가게 되면 그 학력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게 우리 경영에도 똑같지 않을까? 대체로 위기 이후에 실력 차이가 확나예요 그러니까 예전 IMF 때도 그랬었거든요. 광고비를 막 줄였잖아요. 기업들이. 생전 겪어보지도 못한 위기 때문에 비용을 다 줄였는데 그 위기가 끝나고 났더니 오히려 그 당시에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더 성과가 크게 나오더라라는 거. 니다두 예. 번째 시사점은요. 개방형 혁신이라는 건데요. 이뭐 시중에 책도 많이 나와있고 여러분들 많이 접하신 개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 비용 투자에서 만들기가 힘드니까 이런 제휴, 협력, 네트워크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우리의 가용 자원들을 확보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하고 이렇게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뭐좀 어. 이런 좀 시스템 로 택도 없다고 되는 이런 이런 느낌 받을 정도로 정말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외부 파트너들과 이렇게 제휴하고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특히나 이 기존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루틴이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발상하기도 힘들고 새로운 어떤 역량들을 획득하기도 힘든데 근데 이렇게 대상으로 보완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 기업들은 또 이제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지 못한 예를 들면 뭐 고객 기반이라든지 마케팅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창의성과 이런 이런 역량들이 결합하면 굉장히 새로운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시사점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알게 됐던 그런 기술들을 지금도 막연하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 시대를 맞으면서 이 기술들을 실제로 우리가 전장에 어떻게 접목할 건가 그 고민이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크게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어,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첫 번째. 이게 무슨 공상과학 만화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당장 비대면 회의, 비대면 교육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들을 어떻게 이런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두 번째는 요블록체인요 블록체인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뭐 투기, 돈 버는 거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블록체인의 핵심은 어, 분산장구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동안 어, 서로 간의 계약이라는 것들을 제3의 공공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받았었지만 이제는 그 데이터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왜곡할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포스트,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금 상황에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서로간의 기록들, 서로간의 계약들에서 그리고 서로간의 어떤 기록들이 오고 갈때그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건요 3D 프린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3D 프린팅은 아직도 그냥 간단한, 뭐, 재미있는 소품을 만드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심각했던 게 뭐냐면, 어 뭔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그 원자재들, 그 물자들이 제대로 물류, 유통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트 기술도 더 상용화되면, 핵심 기술은 우리 본사에서, 핵심 제품들은 본사에서 이 생산, 제조를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각 지사에서 3D 프린팅 기술, 그 설계 도면들만 공유가 된다면 각자 만들었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는 거죠.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현대적인 근대 기업들, 뭐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나왔다면 어, 포스트 코로나, 예,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가져올 것이 그 핵심인 비대면,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 뭐 물리적인 그 접촉 없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이제 거대한 제국으만들어니다 마지막 네번째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입니다. 어, 벌써 로펌에도 그리고 의료계에도 인공지능 로봇이 벌써 투입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어, 그야말로 우리 일상으로 확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원 막연한 기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또뭐 부채적인 투자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이제 되게 많으신데 이런 말씀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면 인공지능 하면 이제 뭐 분명히 이게 대세가 될 것이다. 모두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공지능 전문가를 이렇게 체해요 네. 잘 안됩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선 과지가잘 안되냐 면 그분들은 비즈니스를 잘 모르시죠. 결국은 고객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개선해야 되는데 너희들 그 인공지능 전문가 와가지고 한번 해봐 이러면 비즈니스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실질적인 고객 가치 창출이 안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사례가요. 시중에 모든 은행들이 다 디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뭐 어플을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카드사 어플인데요. 선결제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밤 12시 55분이요. 음.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다른 카드사 어플에서는요. 어, 지금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실행은 그 다음날 된다라는. 네. 똑같은 디지털이지만 고객의 만족도가 확 달라요. 인공지능 기술은 과거에는 막 엄청나게 코딩이 복잡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직관적인 UI, UX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맨그러니까 영업점에 있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영업직원이 예를 들한 일주일 정부가 개입하면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꼭이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인공지능 배타 전문가들을 채용하려고 거기에다 돈 쓰지 마시고 우리 내부의 비즈니스 고개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시켜서 디지털 마인드를, 디지털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요즘 어디까지 되냐면 조금만 교육시키면 한 일주일 정도만 교육시키면 POC 그러니까 프로포드 컨셉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까지할수 있는 단계까지 예 위기 시대 혁신 투자 전략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기일수록 어, 혁신의 투자를 아끼시지 말라 두 번째는 개방형 혁신을 잘 활용하셔라 그리고 이제 사차 산업혁명에 쏟아져 남긴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셔라 자이세 가지 시사점들을 가지고요 기업 경영하시는데 이 위기를 헤쳐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